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의 마지막 절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그 모니터. 기록을 조금 한번 조정해 보세요. 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 동수 고금을 막론하고 아,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가장 위대할까? 아, 예. 아,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이 여자에게서 난자 점이 가장 큰 자다 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말씀하셨죠 예수님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극찬을 하셨어요. 야 세례요한이 누구보다 큰 자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말에선 뜻 공감이 좀잘안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례요한의 신상 명세서를 우리가 조금만 검토해 보아도 그 사람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는 데는 언뜻 공감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례요한은 아주 그 늙은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기적적으로이 세례요한이 태어났죠. 외동 아들로. 그리고 또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일반 청소년이나 청년들과는 달리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누가 보면 일장에 보니까 빈들에서 자랐다 빈들 그 빈들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뭐 했느냐 일종의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청소년기를 수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빈들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30대 초반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주목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톡 차지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로 부각이 됐는데 그것도 잠깐이죠. 그의 인기는 한 1년도 채안 되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성처럼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마지막 어땠어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소반에그 머리가 담겨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에 아, 이와 같은 그 세례요한의 짧고 비극적인 생애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때 어떻게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을까 얼른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더 궁금해요 더 궁금해요 어 어떻게 그를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셨는지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지 막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예수님께서 그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막지를 듯 떼다 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많은 사람들이 막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머리를 막 내밀고 세례를 받기를 사람들이 막 모냈어요. 사람들이 막구름대처럼 몰려왔죠. 그의 거침이 없는 메시지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선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외침에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한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세례를 받았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쉴 시간도 없을 만큼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붕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얼마 후에 드디어 예수님 이 자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강기슭에 가득 사람들이 막 그냥 맥 퍼지게 세례 요한에게 막 밀려들었는데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장 걱정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자기 선생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그 관심 밖으로 그 밀려나가는 것을 보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어요 질투도 일어났겠죠 동시에 막 해성처럼 나타나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은근한 그런 시기심, 질투 같은 것들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몹시 걱정이 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한 예수라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이제는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선생이잖아요. 예수가 참 들었을 때야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허탈감, 위기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우리 부역자들이 어느 날 제게 와서 목사님 요새 저 앞에 강남교회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 하다가 저리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또 와가지고 목사님 대지 교회에 요즘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러는 거 목사님 혹시 아세요? 새날 교회 분명히 온 것처럼 하다가 그쪽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 제 얼굴이 지금 굳어지는 거안 보이세요? 지금 요한이 바로 이러한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는 거예요. 자 그때. 세례요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가버린다고 말했을 때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높이 신은 만큼 내가 높여지는 거고, 그런 거지, 내 스스로 높아지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받은 바대로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딴거 생각하느냐. 이것이 세례요한의 반응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사, 제, 그, 그 태도였어요. 그 자, 세례요한은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힌 사실이 있었어요. 나는 글소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오시란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작은 소리의 역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중한 소명이다. 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수를 넘는 일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하는 마음만 조금만 잘못 먹으면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 열심자들입니다. 그자들이 당신 혹시 메시아 아냐? 혹시 메시아 아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었고, 그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례요한은 목소리를 더 높여가지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을 그때부터 더 자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주님만 주목이 되도록 힘을 다합니다. 누가 어떤 말로 흔들어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낮고 높은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의 관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도 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진실이 굉장히 가려져요. 사람을 의식하면 생색을 내게 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자기를 높여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 알아주면 섭섭해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막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막그 넘치는 시대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뭐 이런 뭐 말들이 막 계속 회자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때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칭찬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라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 줘요. 자문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하느니라 단련한다 그랬어요. 칭찬으로 사람 댐댐이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 칭찬은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아내는 시험의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서 무지한 자는 칭찬을 구할 것이고 귀가 얇은 사람은 칭찬을 늘으면 마음이 막 부풀어져서 우쭐하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이냐 칭찬에 담담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보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눈으로 딱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타락한 증거로 예수님이 보신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에 이런 말씀해 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딱 꼬집은 말씀입니다 저들은 계속 높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그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선한 일을 할지라도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게 칭찬 영광 다 받으면 이미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경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경력을 보면요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도록 먼지 막 뒤집어 쓰고 망치 두드리고 대패질하던 목수였지만 세례요한은 2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혹독한 수도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을 줄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질지라도 자신의 모습이 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들의 곁을 떠날지라도 그는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큰 사람. 반면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은 어리석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외모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나 역할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도 다 달라요. 그러므로, 자기가 뭐, 이, 누구인지, 정말 분수가, 자기 분수가 뭔지, 그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이고,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큰 옷을 입은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와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탈란트대로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에 충성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하신 이유를 29절에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의 전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는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경쟁자입니다 자기 인기를 빼앗아간 사람이죠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면에서는 라이블 의식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럼에도 이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 결혼 관습에 보면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오늘날 그 주례자하고 비슷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낮에 결혼 하객들이 찾으면 신랑 친구가 전부 그 하객들을 맞이합니다 밤이 깊어가면 신랑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오는데 신랑 온다 그 소리 들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반갑게 신랑을 맞이하는 이가 신랑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을 데리고 가서 신부를 만나게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친구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조용히 사라져도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장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제일 신랑 때문에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신랑 친구라. 그 사람을 누가 주목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기는 그 신랑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기는 친구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기가 다들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식들을. 이제, 하곤 하는데, 그, 결혼식을 치러주는 젊은이들, 제가 1년에 몇 상이 됩니다. 네. 올 가을에도 한두상 정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례를 맡아서, 이제, 주례할 시간이 다 돼가면, 전 나름대로, 양복은 뭘로 입고, 또 넥타이는 뭘로 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나름대로 단정을 합니다. 머리도 살피고, 또 여기에 꽃도 꽂고, 또 장갑도 끼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꽤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흠이 안 잡히려고 잘 갖추어서 이제 강제상으로 올라갑니다 나름대로 예, 꽃도 꽂고 예, 머리도 착도 예, 하고 2대8 <웃음>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봐도 뭐 지나가는 사람 취급하지 유심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관심은 신랑 신부에게 가있죠. 그래서 이제 주례자가 서서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그러 모든 사람의 시선은 신랑 신부에게 다 집중이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한 30분 정도 해요. 30분 안에 다 끝나는데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빰, 빰, 빰, 빰 하고 이제 행진하죠.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주례자이고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이 있어요 사진 찍는데 사진사예요 제가요 고기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눈을 뜨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고 신랑 고기 조금 이쪽으로 나는 맨날 이쪽 돌아가거든요 나보고 이렇게 돌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사진 찍고 내가 내려가면 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왜 갑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막 왔냐고 제가 왔냐고 막. <웃음> 그럼에도 결혼주례를 해주고 나가는 이 목사의 마음은 참 기쁩니다 멋진 젊은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새출발했구나 가정을 꾸렸구나 그거 생각하면 참 기뻐요 그래서 누가 뭐 보든 말든 그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저는 식장을 조용히 떠나죠 세례 요한의 마음의 기쁨이 아마 이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떡벌떡 뛰면서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그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때 그가 뱃속에서 벌쩍벌쩍 뛰고 있었다. 누가 보면일장에 보면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태중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 뛰던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배에서도 기뻐서 뛰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아멘. 세상에서 큰 명예를 누리는 자일지라도 그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눈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참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자 성령께서 내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 은사 주고 뭐 어떻게 하는 그것은 성령의 부차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더이성령에더 충만한 성령의 세수에더 취하게 되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기뻐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야 우리 50반의 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증거되는 시간 아닙니까? 네. 아멘? 예. 네. 네. 세례요한이 뱃속에서도 펄쩍펄쩍 예수님 의 소리 듣고 뛰었다는데, 주님을 제일 크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새날교 교우들은 막 예수님 소리만 나와도, 주님 소리만 나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 주님 때문에 손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 주님 때문에 벌떡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정말 있을 때, 네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리안이 그래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을 큰 자라 하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을 좀더 쉽게 제가 읽어 드리면 그는 더 커져야 하겠고 나는 더작 가져야 하리라.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이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 소원이 무언가를 잘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자기가 작아져야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작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희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광야의 소리처럼 까마득히 잊혀져도 사라져도 난 괜찮아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로 보면 상당한 의지의 표현 조동사가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must, 반드시 must 반드시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각오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는 이 말이 아주 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같으면 설교를 잘 준비해서 멋지게 하면 교회는 부응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깨끗하게 먹게 하면 아마 경건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흥함이 우리의 쇠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아니 예수님의 흥함은 곧 우리의 흥함이 될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는 말은 아주 답답하고 불편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만약 세례요한의 초지에 있었다면 세례요한처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의 맛, 성공의 맛,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부흥을 맛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짧은 기간이지만 누려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흥과 영광을 누리고 나면 고난이 불편해집니다 아무도 안 알아볼 때는 뭐 소신 가지고 일, 일한다 하지만 조금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요 비난 있으면 여러분 그 비난 또 비난이 아니라도 무반응 비난과 무반응 상처받고 심지어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안 인증해 주지? 그러기가 십상인상 여기에 저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이 확장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편성해서 죄가 영광과 인기를 대단하게는 아니지만 은근히 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의 길을 예비하라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리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요한의 특수한 상황일 뿐이지 대부분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숨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익숙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나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주님께 무척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님만 높아지고 우리는 다 망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목사들은 얼마나 자존심 내세우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만한 대접 정도는 받아야 되고, 그만한 존경과 인정은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서 얼마나 서운해 하는가 말입니다.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떻고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어색한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문제일까요? 이 교회 안에는 분명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도 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성취도 해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쇠하기를 바라는 자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인가요? 아니면 작은 자인가요? 자기 집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수천만 수억 원도 아깝지 않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단돈 10만 원도 내놓기가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은 소인입니다 자기 건강과 여과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 교회 헌금하는 데는 만 원을 5천 원짜리 천 원짜로 바꿔서 헌금한다면 예수님이 쇠하기를 바라는 소인이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몸을 그 묻을 묘지를 위해서는 수천만 수억을 들여 준비하면서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그분의 보좌를 빛내는 일을 위해서 헌금할 마음이 인색해지고 아깝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보다 자신이 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양실에 어느 분이 노크를 하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까다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집이 좋아서 주중에 종종 들어 우리 기도의 집에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기도의 집에서 그 무렵에 치료도 받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치료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연초에 우리 어느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그분의 어머니이시기도 해요. 그제 방에 들어왔어서 감사한건 봉투를 하나 이제 내놓으시면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많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일전에 그 라스 러너 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라스 러너 집회 때 하나님께서 또 너무 부어 주신 게 많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왜 자꾸 이곳에 보내세요? 왜 이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세요?라고 그 집회 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물질을 좀 심어라. 물질을 좀 심어라. 그 마음에 감동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감동이 옅어지기 전에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수표를 넣어오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1억이래요 1억 헌금을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뭐 그분의 그 삶의 형편이 막 돈이 막 넘쳐가지고 여러분 돈 많다고 그렇게 헌금합니까? 너무 뜻밖이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시지라는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권사님이또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그 군사님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그 소원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라. 주님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크지만 천국에는 그보다 더큰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세상에 살때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쇠하여 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늘의 큰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로 욕심내어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들로 욕심내고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성령께서 오늘 마음의 감동을 크게 주셔서 네.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 지금 시대의 시류를 끊어버리고 주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희생하시라 하면 섬기라 하시면 그런 순종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네가 정말 큰 자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우리 한번 읽을볼까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를 높이기 위해 나는 쇠하기를 바라고 작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소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쇠하기를 바라고 더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는 고백이 주님 내 삶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삶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